댓글 같이 읽어보면서 대연자 혹시 보여주실 수 있냐고 합격자 같은 거를 100% 공개를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100% 공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영어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실기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그래서 학원 선택하는 거는 주말은 어떻게 썼냐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100명 중에 몇명 뽑는데 뭐 아무튼 디자인과를 가시려면. 6등급 맞다가 편입으로 어 원하는 대학을 갔던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어 별로 많은 분들이 안 봐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셔서 댓글 같이 읽어보면서 그동안 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 클라우드에 제가 핸드폰 자동으로 옮기는 그게 있었어서 어, 그 당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대연자 혹시 보여주실 수 있냐고. 하신분이 계셨는데 음, 이게 거의 몇년 전이어서 음,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학원에서는 보안상으로 이런 합격자 같은 거를 100% 공개를 잘 안하는 편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100% 공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음, 그 당시 봤던 주제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1 0는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좀 여기 보이는 사진들을 참고해서 한번 설명도 해드리면서 영상을 또 찍어볼 예정이에요. Q&A 영상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걸로 해서 두 번째 재현작으로 하나를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제가 영어도 실기도 노베이스인데 그리고 과도 완전히 다른데 뭐 영어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실기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학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언니 중에서도 어 영문과였던 언니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학과 이런 데 다녔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아교육과? 그래서 완전 미술의 밑자도 몰랐던 그런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패션디자인과를 가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패션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만약 디자인과를 가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실기 학원을 먼저 다니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각자 그 목표가 다르겠죠. 목표하는 대학도 다를 거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웃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내 목표가 그냥 4년제 대학이다. 뭐 패디과든 뭐든 다 상관없고 그냥 4년제 대학인데 패디과면 어, 좋겠다. 그냥 요 정도면은 뭐 영어를 하셔도 굳이 실기를 안 하고 영어만 준비하셔서 뭐 한성대든 명제대든 경희대든 이런 영어가 들어가는 학교를 찾아서 넣어보셔도 되고요. 어, 그다음 에두 번째로 이제 진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게패디관데 패션 디자인인데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미술 입시를 아예 못 해보고. 근데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서 대학을 가서까지도 환이 맺히거나 뭔가 미련이 남아서 계속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있어서 나는 무조건 패션 디자인과를 가야 된다 이런 거면은 실기 학원을 다니시는 게 맞아요 네, 실기 학원을 다니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미대 입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실기도 어느정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패션디자인과가 목표인데 그 중에서도 어, 나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목표다 하셔도 무조건 실기 학원을 그것도 무슨 어, 막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편입학원 다닐 건, 아니, 편입을 하고 싶은데, 폐드과를 가고 싶은데, 입시미술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편입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 근데, 수능으로 갈게 아니라면, 당연히 저는 편입학원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외든 학원이든, 요즘 되게 많아요. 합격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원이랑 과외 이런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학원에서 되게 몰빵으로 합격생을 배출한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보니까 뭐 과외든 아니면 은뭐 소규모 학원이든 개인 작업실 학원이든 기존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이든 다 이제 선생님 재량이니까 저때랑 다르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학원에 계시던 선생님이 따로 나와서 개인 교습소를 차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명한 학원이지만 어, 선생님들이 완전히 다 바뀌셨을 수도 있고 해서 가끔 이제 댓글로 제가 다녔던 학원을 한번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추천을 막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일단은 거기 안 계세요 제가 다녔던 그 학원에 그래서 뭐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저는 학원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년에 한 명을 배출했느냐 아니면 작년에 두 명, 재작년에도 한 명, 뭐 재재작년에도 뭐 이렇게 한두명 이렇게 많이 꾸준히 배출을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배출한 거 가지고 그 선생님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꾸준히 어, 매년 합격생들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곳인지를 먼저 보시는 게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 선택하는 거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영어학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일단 참고로 저는 영어학원은 안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영어로 뽑는 학교를 붙었냐 하시면은 그 앞에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년 정도 미대입시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미대를 다녔고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일단 학원에서도 그림 실력이 괜찮다고 선생님께서 종종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실기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도 이런 패션 일러스트라는 건 처음 해보기 때문에 무작정 나 실기 있어서 어나 학원 조금만 다녀도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처음 하는 생각으로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싶었고 저는 진짜 이번 한 번에 진짜 올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잠깐 2,3개월 다닌 거 외에 그냥 그 다음 해에 진짜 올인해서 할 때는 정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다 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학원 다니라면 다닐 수도 있었는데 영어학원 다니는 건 시간이 너무.. 뭐랄까.. 이 분배가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실기 시간을 분배했을 때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실기만 해도 시간이 정말 부족했는데 거기에 영어학원을 어떻게 다니지? 그냥 영어학원 생각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5일은 실기 다니고 2일은 영화관 다니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은뭐 제가 다니지 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그래도 타번을 두 개를 변경하려면 차라리 하나는 음, 실기든지 뭐든지 하나는 좀 안정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실기를 5일 다니고 나머지 영화관 이틀 다니면 실기 학원 친구들 나머지 이틀은 실기 안가니까요 그리고 제가 딴 거를 하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그 하나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뭐냐 내가 오히려 하고서 이틀을 영어학원 다닌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잘 늘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틀 다녀도 영어 실력이 정말 잘 늘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 일단 하나를 제대로 하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했냐 실기를 먼저 한 10월 11월까지는 그냥 계속 실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인가 10월부터는 이제 홍대에서 자취를 했을 거예요 집에서 홍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왕복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세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때 영어 듣기 이런 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자료 찾고 짬짬이 다했었거든요 영어에 본격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시, 그 자취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없고 이제 학원에서 방까지 한 10분밖에 안 걸려서 자취방에서 이제 거의 10시? 10시쯤에 제가 미술학원이 끝났거든요 자습까지 해서 그래서 그때 끝나면은 어 집에 가서 간단히 씻고 밥 조금 먹고 바로 이제 영어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기출문제 그냥 그런 거있잖아 독편사 같은데 기출문제 이런 거좀 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좀 프린트해서 풀어보고 채점하고 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어디였더라? 뭐 건대였나? 건대서울? 건대서울인가가 적성검사를 본다고 해가지고 적성검사 책도 하나 사가지고 음, 저녁마다 한번한 한 파트씩, 일, 한, 한 시간 정도씩? 풀고 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는 일어나서 그냥 라디오 들으면서 좀 명상? 명상하고 좀책 읽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서 학원을 갔고 학원 가서는 진짜 실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10시에 이제 학원을 하고서 집에 가면은 10시부터 11, 12시나 1시까지는 이 영어 공부를 하거나 뭐 문제를 풀든, 단어를 외우든, 어, 그 다음에 적성고사, 적성검사? 를 풀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은 어떻게 썼냐면 주말은 하루는 토요일 이잖아요 토요일은 아침부터 6시까지는 어, 학원에서 자습을 하고 6시부터는 좀 쉬었어요. 집에 가서 왜냐면 편입은 아무래도 장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로가 너무 누적되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하면은 막판에 이제 실기장 가서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토요일은 정해놓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그림을 시험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놓고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고 딱 맞거든요 그냥 어영부영 하는게 아니고 진짜 시간을 딱딱딱 정해놓서 했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TV 보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뭐. 어 일요일에는 집에 갔어요. 그니까 제가 자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취하는 그집 말고 제 본가를 가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완전 음, 재밌게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해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어서 좀 길게 대답을 했는데 무튼 음, 그렇고 그리고 정말 많이 질문해주신 게몇 달부터 해야지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때부터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음다 사람마다 이제 각자 능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어, 할수 있는 능력치도 다른데 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주시면 은 난감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은 어, 일단은 너무 막 1월 막 이때부터 1월 막 마지막 실기 끝나자마자 들어와서부터 막 마음이 조급해서아나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아무것도 못해 나 지금 빨리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면은 막판에 되게 지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시작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손을 풀다던가 아니면은 그, 그때는 그뭐 1,2월달 정도에는 그냥 어, 개인화실이나 뭐 미술학원 집 앞에 있는 거 다니면서 이렇게 선극기 연습 정말 노베이스시라면 선극기 연습부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3,4월부터 이제 학원을 좀 알아보고 상담 좀다 받아보면서 어 이제 다니, 다닐지 니다 말지 뭐 어디를 다닐지 좀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월 다녔다 했잖아요 3,4개월인가 2,3개월인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했던 거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어, 알바 좀 하려고 알바를 좀 초반에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한 5월달인가 4월달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게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아마 그 학생들마다 들어온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다 처음부터 알려주시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아마 3월달에는 좀 느긋하게 알려주시고 4월달, 5월달 되면 조금 타이트하게 알려주시고 6월, 7월, 8월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약간 늦게 시작할수록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진도를 다른 친구들이랑 맞춰야 되니까 아마 4월부터 다닌 친구는 6월쯤 되면 은뭐 소재나 주제 이런 거를 연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6월달에 중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무 기초도 없는데 갑자기 소재 이런 거를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언제 들어가든 기초를 먼저 배우긴 할 건데 그 시기에 따라서 이게 타이자냐루제아냐의 차이인 거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길 <웃음> 바랍니다 일단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나는 정말 단계적으로 어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 하고 싶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하시면 3,4월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난 조금 더 너무 빠른 것 같다 하면은 뭐. 그 중에서 4월 뭐 아니면 늦어도 5월 말 6월 쯤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월 이후면은 아마 소재랑 뭐 이런게 어느정도 지나고 주제 뭐 이런거 들어갈 수도 있어서 조금 진짜 막상 간다고 하더라도 되게 마음이 조급하실 거예요 왜냐면 나 이미 기초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막 진짜 막 날라다니게 그리고 있으면 옆에 앉은 친구가 그렇게 그리고 있으면 똥줄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웃음> 나는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9월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진짜 맛보기 한다는 식으로 어 가시면 될거 같고 9월 달에 가셔도 뭐 될 사람은 되고, 될 놈들, 될, 안될 놈은 안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3월 달부터 차근차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남들보다 잘 그릴 수 있어. 이런 거. 늦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다녔던 친구들보다 못 하겠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뭐, 중간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입이 힘들다고 하지만 네, 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거의 이제 수능 특히 수능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 못 가신 분들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주셔야지 될 수도 있다 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전적대 성적이 중요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시험 봤을 때 동덕여대가 일반 편입이었나? 그러니까 아마도 성적이 3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적대 성적이 학사였나? 응. 아무튼 그 전적대 성적이 한 30% 들어갔고 실기가 7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은 실기가 동일한 친구가 있는데 성적이 얘가 나보다 조금 낮으면 은 실기는 똑같은데 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적 차이 응. 음, 그런 거예요 그니까 러뭐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겠죠 <웃음> 최대한? 어, 근데 막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아 어떡하죠 저 지금 졸업했는데 졸업반인데 성적 이면 말아 먹었는데, 어떡하죠 접어야 되나? 그럼 뭐 그,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면 성적이 덜 들어가는 학교에 목숨을 더 거시면 되고, 네. 성적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성적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들어가는 학교에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게 좋은 거니까, 성적을 그래도 잘 준비를 해놓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은근히 토익,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 토익은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뭐 20대 초반에 토익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기는 했었거든요 뭐 다들 그렇잖아요 대학교 방학 되면은 어뭐 해야 되지? 뭐 자격증 따야 되나? 뭐 학원 다녀야 되나? 뭐 불안하잖아요 음 저도 똑같이 불안해서 다니는 게 다예요 토익 점수 낮아요 <웃음>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서 힘들 거라고 하는데, 뭐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취업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주변이 말하든 뭐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뭐라더라? 야, 니가 편입을 하냐? 너도 패기과를? 어, 야, 오바야. 진짜, 야, 그냥 취직이나 하자. 약간 이런 식이 많았거든요? 야 그거 진짜 100명 중에 뭐몇명 뽑는데 야 그거 진짜 안 뽑힌데 될까 말까야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았어요 저도 엄청 많이 듣고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오히려 한번 입시를 실패하고 나니까 아 그냥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취직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거고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100명이라는 사람이 달려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몰린 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 정시에는 거의 이제 분별력이 없잖아요 다잘 그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 미대 하나를 보려고 우리가 미술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다잘 보는 거잖아요 근데 편입은 뭐냐면은 그냥 돈만 있으면 원서를 가나다금 상관없이 그냥 10개든 몇 개든 다 넣을 수가 있어서 그냥 한 장에 10만 원이거든요. <웃음> 거의. 그래서 10개든 몇 개든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실력이 없어도 그냥 아 한번 넣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 전에 했을 때 저처럼 이제 그냥 한 3개월, 2개월 한번 맛보기로 시험 어떻게 치는 건가? 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음, 또 그중에서도 학원 다녔지만 음, 실력이 그 학원 내에서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A등급이 있으면 A등급 뭐 30%, B등급 40%, 뭐 나머지 C등급 이제 30%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명이 전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그 A등급에 들도록 열심히 해서 내가 붙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저도 그래서 됐잖아요 저도 분명히 안 된다고 해서 말렸는데 제가 그말 듣고 그냥 안 했으면은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갔을까요?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와서 만약에 깨달았다고 쳐요. 제가 지금 서른이거든요. 제가 지금 서른 살인데, 이제 와서 그때 그렇게 결정한 거 후회해. 아, 취직하지 말고, 아, 그냥 학교 준비할 걸. 지금 학교 준비하면 나이가 너무 많잖아. 이런 후회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보고, 아, 그래도 나 열심히 해봤으니까, 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은 뭐 미련이 아무래도 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취직은 지금도 할수 있고 나중도 할수 있지만 이거를 해서 정말 잘 되면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내가 아 1년 해봤는데 안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젊은 날에 나의 어, 하나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게 없다라는 추억으로 남기고 그냥 뭐, 바로 취직하셔도 되고. 아마 지금 뭐 20대 중후반이나 초반대 이걸 보시는 분들이면은 뭐 한두 살 차이면은 그렇게 막 취직하는데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차라리 고민을 하거나 뭐 해도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더 시간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최근에 질문을 주신건데 일단은 한 대학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패디과에한 대학을 정해서 그것만 보고 준비를 해야될까요? 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근데 이한 대학을 놓고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대가 가고 싶어서 실기만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은 그냥 실기 열심히 준비하면서 세종대도 보고, 동덕여대도 보고, 뭐공국대도 보고, 가천대도 보고 다볼수 있으니까 어.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하나의 목표처럼 두고서 하는 건 괜찮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실기는 왜냐면, 한 대학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대학교가 보니까, 뭐, 당국대도 보고, 뭐, 여기저기 다 보니까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제 이 전형이 매년 다르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대 서울처럼 드로잉 하는 학원으로 다녀야 될까요? 일러스트 중점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라는 것처럼, 이렇게 건대 서울처럼, 좀 특이 케이스로 꼽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건대서울 제가 작년에 쳐봤는데 1차는 적성검사인가? 영어시험인가? 무슨 아무튼그 서류전형을 보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 2차 그림이 드로잉이었어요 패션이 아니고 패리건데 패션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때 막 이런 소원이나 이런 정물 같은 거를 그렸거든요 저희 그 대학 그 입시 때 했던 것 처럼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1차가 합격을 해서 2차까지 봤는데 뭐 저희 학원에서 한명 붙었거든요? 근데 걔도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 잠깐 준비했어요 한 달인가 두 달? 서류 합격하고 나서 그 2차 시험 볼 때까지 그 건대 1차 합격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소견으로 따로 선생님 봐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보고 1년 내내 드로잉만 준비하는 거는 진짜 도박인 것 같아요 네. 도박이죠 왜냐면 그렇게 한두 명 뽑을 수도 있는데 한명 아니면 두명 뽑는데 그리고 어떻게 뽑을지도 모르는데 그건데 하나만 보고 뽑는다는 거는 너무... 음... 나는 진짜 건다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이게 아니고서는 네, 조금 비추 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영어학원 이건 앞에 답변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학원 정보도 앞에 네, 답변 비슷한 걸 해드렸죠 제 말이 너무 주소가 없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패션디자인과든 디자인과든 뭐 아무튼 디자인과를 가시려면 실기를 그냥 만편하게 하세요 둘다 노베이스라면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서 커리큘럼이나 만족도 를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만족도는 엄청 만족스러웠죠 <웃음> 일단 그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그 뭐야 등교를 한다는 그 기분 그거 아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학원 다닐 때이건 제가 학원 그 합격자 그 후기나 이런데도 어, 남겼던 건데 제가 학원을 다녔잖아요 학원에 다닐 때 아침에 늘 일어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주문식으로 외웠던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저 들어가는 저 학원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 세종대 학교의 교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일 아침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막아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 진짜 너무 설렌다 설렌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시크릿! 아시죠? 끌어당기억 없지. 그리고 일단 좋았던 거는 그래서 일단 학교 갈때어그 내가 원하던 학교 학생들과 같이 등교를 한다는 게 제일 좋았고 제가 원하던 캠퍼스 생활을 해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실무에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가르치는 걸 하셨던 교수님들이 많으셨어서 진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면은 수업을 타이트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양을 들을 시간은 거의 없고요 전공을 일단 다 듣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교양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미술심리치료를 교양으로 듣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신방과 수업이랑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학점 포기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실를 맞고 그 뒤로 안들었던것 같아요 저희가 실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드레이핑이나 이렇게 바느질 하는 거나 아니면 디자인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디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적인 게 많았던 것 같고 특히 김숙진 교수님의 드레이핑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수님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세요. 드레이핑하는 거를. 근데 이게 진짜 장인의 손길처럼 섬세하게 봐주시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고서 딱 결과물이 나오면 핏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은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 수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수업.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수업이 니트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그 니트 교수님이 저희 학교 뒤에 있는 그 뜨개방 선생님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9명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데 막한명두명 명 뽑는 데에는 어, 들어가도 좋긴 좋은데 음. 그 학생들이랑 어울리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러면 영상을 봐주셔서.